아! 야! 야! 나가 오늘 잠 잘못 자서 몸가쁘다고! 그럼 덧세게 하지 아! 야! 놔아놔아 삼촌 준다! 사 여전히 사위 좋네! 혹시 둘이 사귀어 내가 이런 초딩이랑? 초딩? 너 나랑 동갑이야! 너 내가 나이 소인거다 알아! 너 사람 생긴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진짜 나쁜 거다! 내가 너 생긴 거 가지고 이러는 거 같냐? 너는 말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다 초딩이야! 역시! 사귀는구나? 아니라고! 아, 최근에 웹드라마 찍은 거 있는데 어, 진짜? 어, 한번 볼래? 응 음. 우와, 연기 진짜 잘한다 진짜? 응팔 음. 다쳤어? 어제 손발이 오그라들다 고절된 거 같아 뭐? 이거 봐봐 이팔에 붕대는 이유가 있어서 풀수 없다 흑경력이 날뛰고 있어서 말이지 어! 야 이거 어디서 구했어? 너희 오빠께서 주셨지. 참 아. 좋은 오빠셔. 응, 내연의 흑염령이. 아, 야, 지워, 빨리 지워. 아, 이걸 왜 주워? 아, 우리 집안 가보로 아, 내려줄 거야. 아 오빠 이따 집 가면 죽었어, 진짜. 아, 아, 지워. 너 점심 안 먹었지? 응. 음. 자, 먹어. 너는? 난 괜찮아. 고마오나 하나 주려고 두개 산거냐? 하나 살라 했는데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 개이득인데 왜 시무룩하냐? 너 하나 줘야 될것 같잖아 <웃음> 아뭘 고민해 그냥 줘나 배고파 열심히 음. 음. 음. 아해 내가 사올게 진짜 치사하다 <웃음> 감기 걸렸어? 어.. 어제 머리 안 말리고 잤더니 잠깐만 고마 <웃음> 감기 걸리냐? 어 어제 머리 안 말리고 잤다 잠깐만 음, 뭐 하는 거야? 이게 생각보다 안 뜨거워서 이게 금방 낫는 게 아닐지 혹시 덜 아픈 게 아닐지 걱정돼서 내가 그래 나 새끼 바이러스야 힘내 제발 부탁한다 아 미안, 괜찮아. 야, 발이 저려. 아, 좀만... 나 어제 배가 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. 이따엽또 쏠게. 안 쏘면 죽는다. 알았어. 나 이제 진짜 희주한테 고백할 거야. 그래, 손좀줘 봐. 왜? 이게 뭐야? 이게 행운의 팔찌래 고백 성공하라고 뭐 없는 것보단 낫겠지 고맙다 야 희주랑 사겨도 우리 친구야? 당연하지. 그게 무슨 상관이야. <웃음> 팔찌주고 고백한다더니 잘안 됐구나 고생했어 가빈아 가빈이 스무살 되면 오빠가 멋진 남자들, 어? 더 좋은 남자들 많이 소개시켜줄게 울지마 응? 울지마